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사랑하던 남자가 요 나를 떠났어요. 내 남자를 잡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요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땐 잡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왜 그런지에 대해선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물론 잡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잡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 남자가 요 평소에 나한테 참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또 티격태격 자주 싸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예상은 했지만 역시 이해가 안 가는 건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먼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했을 때는요 앞에 경우보다 조금 더 열받으실 거고요 자존심까지 상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경우에서 여자들의 마음은 요 조금씩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요이 모든 경우에서 거의 비슷한 마음이거든요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여자들이 헤어지자 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에는요 정말 보기 싫고 미워 죽겠어서 또는 마음이 극도로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만 만나야겠다 그만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헤어지자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속안에 요또 다른 내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이런 기분이 들고 이런 상태가 되도록 만든 너의 모습을 반성하고 앞으로 잘해라. 내 화가 풀릴 수 있도록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나를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는 요 남자가 이별 사유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저지르거나 그래서 내가 이별 통보를 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남자가 나를 자꾸 서운하게 하는 경우나 점점 애정이 식는 게 보여서 내가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여자인 나는요, 헤어지자고 말을 했어도요,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요, 남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잘못을 이제는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준다면 아직은 내가 여지가 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즉, 애초부터 헤어질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남자가 만약에 매달려주면 바로 나도 이제부턴 네가 좋아 죽겠어 이런 말을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한 번은 내가 지켜봐 줄게 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여자는요 그동안의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라도 여전히 애정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헤어지자고 말하는 경우는 요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뭔가 너한테 불만이 있고 그걸 네가 고쳐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할 때 남자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요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남자에게 매달리거든요 근데 남자는 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남자는 요 여자에게 불만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계속 커지고 있어도 요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불만이 있거나 자기 마음대로 잘안 되는 상황이 되면 요 헤어지자는 말 대신 그냥 화를 내는 편이 더 많죠. 혹은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요 일단 대화 자체를 피하는 걸로 그 마음을 대신 전하거든요. 또 대부분의 남자는 요 어지간한 서운함 때문에 내 상대방에게 그런 이야기를 표현했을 때 충돌이 생길 걸 알아서 오히려 그런 말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즉, 내 여자친구와 문제가 발생되는 걸 별로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건 남자의 어떤 보편적인 성향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어떤 서운한 것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겠죠 또 여자는 여태까지 남자가 아무런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터지는 순간까지 전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남자는 자기 마음속에 쌓인 것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여자에 대해서 마음이 서서히 식는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태도에 열정이 없을 거고요 그 열정 없는 남자를 볼 때마다 여자는 서운하게 느낄 거예요 근데 남자와 다르게 여자는 자신이 어떤 서운함을 느낄 때 그것을 잘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여자는요 남자에게 더 부정적인 생각을 더해주는 서운함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여자는 마음속에 쌓아두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도 요 실수를 했었어요 두 사람이 좋을 때 여자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것 같은 그 마음을 담아서 힘든 게 있으면 자신한테 말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상 남자들은 요 여자한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힘든 것을 들어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남자답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무서운데 안 무서운 척 하고요 아픈데 안 아픈 척도 하고요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이게 남자들의 보편적인 성향이잖아요 보통 여자들은 요 서운한 감정이 커지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서 화가 나고 혹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격한 감정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 최후의 통첩을 할때 이럴 때 사용을 하잖아요 즉, 아주 격한 감정일 때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는 데 비해서 남자는 요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그 순간에는 요 아무런 감정의 기복이 없을 정도로 오히려 차가운 마음으로 냉정한 마음으로 여자에게 헤어지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냉정함을 찾은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까지 다 해본 상태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하기 때문에 격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어지자는 말을 할때 네가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었다고 내가 부족해서 너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친구로 지내면 좋겠다고 이런 말들이 가능한 정도로 차분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요내 상대방이 죽도록 믿거나 죽도록 싫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즉 죽도록 싫거나 죽도록 미워야 마음이 격해지는데 그 격해진 마음 안에는 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격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는 요 애정이 제로인 상태예요. 남자 주변에 있는 남사친이나 여사친과 내가 별로 다르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내 상대방에게 애정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가 죽도록 미워지는 거고요 그런 나를 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 모습이 죽도록 보기 싫은 거겠죠 여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던 그 순간에는요 아마 연애하는 동안 내가 상대방에게 정말 잘했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언젠간 그걸 알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버텨 왔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상대방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젠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라 마음으로 헤어지자고 말하잖아요 비슷하게 남자도 최선을 다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점점 식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해볼 노력이 없다고 라 판단이 됐을 때내 마음속에서 내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라 느꼈을 때 그때 헤어지자고 한다는 거죠 여자들은 요 보통 자신이 헤어지자고 해놓고도 요 남자가 자신을 잡지 않으면 좀 서운하고 열받을 거예요 또 자신이 헤어지자고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남자에게 손을 내밀거나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요 헤어지자고 말하는 그 순간에 격한 마음 때문에 덮여서 안 보였던 속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거든요 여자는 이런 마음이다 보니까 자신의 그런 마음처럼 남자도 나에게 헤어지자고 했을 때 이런 마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물론 남자도 요 자기가 헤어지자고 여자에게 말했는데 여자가 잡지 않으면 좀 서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남자가 헤어지자고 먼저 말했을 경우에는요 대부분은 여자가 다시 자신을 잡지 않아도 크게 개의치 않거든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왜냐면 이미 마음이 완전히 식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니까요 내 마음속에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건 잘못된 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별한 건 분명 잘한 걸 거야 내가 미루고 미뤘는데 이제라도 표현한 걸 잘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여자들이 여자 마음으로 남자를 해석해서 잡아보려고 매달리게 되면 남자가 잡힐 리가 없겠죠 자신이 여자에게 지금 아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여자가 매달려서 그걸 받아주는 것 자체가 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꺼져버린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낼 그럴 에너지도 남아 있지 않거든요 물론 여자가 요 예전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호소를 하면 남자도 약간은 흔들리긴 해요 같이 눈물이 흐르기도 할 거고요 이런 모습이 보이면 여성분들은 대부분 남자가 나를 여전히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나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요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은 아니에요 또두 사람의 사랑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의 눈물도 아니에요 여자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고 약간은 미안하고 슬픈 감정이 들어서 나오는 눈물이라고 하는 게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어쩌면 죽도록 내가 미운 건 아니에요. 죽도록 내가 싫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연락도 할수 있는 걸수 있고요. 내가 착각을 할 만한 그런 말을 던지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여자가 착각해서 잡아보려고 매달리게 되면 그런 여자를 대면하는 게 자꾸 마음 아프고 불편해지니까 차단하고 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친구 정도로만 생각되고 있고요. 애정이 다 식어서 지금의 상태까지 온 건데요. 그걸 여자가 잡으려고 하니까 남자는 부담스러워서 당연히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헤어자고 했을 때 진심으로 헤어자고한 거였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건 분명 아니에요. 남자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다시 그리워질 수 있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영원히 안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남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그 순간만큼은요. 여자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혹 그가 나중에 나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고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때까지는 버틸 수는 있어야겠죠 그런데 내가 그를 잡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마구 달려들면 요 그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밀어내게 될 거고요 그 밀어내는 마음에서 나는 상처를 받고 내 마음은 만신창이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나를 그런 나를 보면서 내 상대방의 마음은 더더욱 식을 거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 내 상대방을 보면서 나는 결국 마음이 먼저 식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기회조차 내가 먼저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찌 됐든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는요 조금 놔둘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잡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 로 적용하지 마시고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를 하신 후에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상처도 덜할 거고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절망적이라서 완벽히 끝난 것 같아 100% 다잘될 거야 라는 확신도 없는 게 사실 연애거든요 내 상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상대를 원하지 않을 때 이러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적어도 내 상대를 진짜 사랑하고 그 상대와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 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내 상대가 그렇게 해줄까 안 해줄까를 먼저 고민하지 마세요. 내 상대도 요 분명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가진 몫을 해줄 거라고 믿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